오늘은 공의의 하나님, 나음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50년 전후의 니누웨라는 그 제목을 갖고 요나 나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자, 당시 시대 배경을 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요나와 나음이 여기 나옵니다 자, 요나 같은 경우 보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 왕권이죠 아수르 왕권이 교체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큰 전염병, 그 다음에 일시에큰지진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 여로보암 2세가 최고의 전성기를 갖고 있었고요. 남유다에서는 우시아 왕이 경제 번영기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나옴 나옴 시대에는 뭐가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면은 히스기왕때 애국과 반 아수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그그 그, 그 아수르와 대적을 했고요. 산내립에 침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스 할돈의 에스 할돈 죽은 후에 왕궁 교체에서 혼란했던 것이 있었다는 그 부분이 그 있었습니다. 그니까요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요나와 나음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대는 여러번함 2세, 7, BC 793년서부터 753년 정도에서 쓰여지지 않았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음은 BC 663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니누웨가 침공되었고 멸망했던 612년 그사이에서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아수르의 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어, 하나님의 사랑, 어, 아수르의 회계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주 나쁜 아수르의그 그 아주 포악했던 그 아수르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을 얘기했던 거고요. 다음에서 뭐냐면 아수르의 심판입니다. 정말 못되고 고약한 그런 민족을 갖다가 하나님 심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인을 보여줬던 것이 기록의 목적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신학적으로 이해해 보면 어, 요나 같은 경우 는 선민의식, 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 과다 무시하고 그랬던 어떤 편협함을 어,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서를 그 예언서 선지서로 보지 않고 문학서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또 하나 뭐냐면 나오은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아수르 민족은 벌을 내신다는 그 위로의 메시지. 그 다음에 아수르가 니누에가 멸망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남유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대, 그런 걸 보여줬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우는 뭐냐? 불순종이무익함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다시 수를 가죠. 그러다가 불순종하고 결국은 그 물고기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서울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가 결국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 명령을 받죠. 그래서 불순종의 무익함. 그다음에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 아수르의 그 사람들의 그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 사랑의하나님이라는걸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나음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죄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요나서 어, 1장에 뭐냐면, 선지자 부순정과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 나, 다시 스스로 갔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2장에서는 뭐냐면, 선지자의 기도와 구원. 선자의 지 기도와 구원을 해서 바뀔 수 있다. 선자가 이제 그수월에 들어가서 물고기 배속에서 정말 기도하고 구원을 요청하죠. 그 다음에 삼장에서 보면 선지자의 순종, 이방인의 회개.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아스르 그 민족 니누웨의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그래갖고선그그 그, 그 한다는 것들 회개. 사장에서는 선지자의 불평과 하나님의 책망. 왜냐하면 니누웨가 망, 안, 망, 망, 망했으면 좋겠는데 니누가 회계라고 니누가 망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요나 선지자 같은 그런 불평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가 저 많은 목숨들을 다 없애, 없애라고 없 생각하느냐라고 했던 것이 책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나음에서의 일정에서 뭐냐면 심판의 선거 니누의 멸망을 선포하다 그러니까 나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장에서부터 곧바로 니누아를 그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요나 세어 때는 3장에서, 3장 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 러그 내용이 인터벌이 좀 길죠. 그 내용이 왜 그랬을까?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2장에서는 심판의 모습. 니누웨어 멸망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그 다음 3장에서는 왜 니누웨어를 멸망시켜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와 나음, 그 150년 차이지만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수르가 나오는데 아수르가 뭐냐면 노아의 함, 셈, 야벳이 있는데 그 함은 그 아버지 그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봐왔고 저주를 받죠 그래갖고 나갔던 것들이 뭐냐면 어 우리가 있던 까만 것들 나오는 것이 가난, 구수, 니무롯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결국 함족 속에서 나와 있, 나오고 와 있고요 셈족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르박사 시서부터쭉 나와서 아벨, 벨렉, 루, 스록 이렇게 쭉 해서 아브라함까지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샘의 그 아들 중에서 아수르와 아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수르가 누구를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아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야베스는 백인인데 거기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마곡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노아와 그 샘의 그 후손으로 인해서 결국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아수르 제국의 영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영토의 얘기를 보면 아수르는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었 여기 요 파랗게 돼 있던 이 부분요, 이 부분의 짙은 그 초록색 같은 경우는 B.C. 800년 경의 아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요그 B.C. 여기 여기 이 여기, 여기, 여기 약간 연두색 쪽, 그러니까 그그 그 그린 쪽, 예, 그린 쪽은 미들 미들 그린이죠. B.C. 730년 경의 아시리아.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여러부함 이세때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나머지 이큰 것들, 이그 700년서부터 650년 경에 아시리아가 최대 영토였죠. 이것이요. 이 내용들이 바로 어디예요? 그게 아수르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 영토였을 때 뭐냐면 니누웨에 이 있었던 성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컸다는 얘기죠. 요, 요게 이제 그 니누웨 성이고요. 중간에 이저 이, 이, 이 강이 흐르고 중간에 이거이성 그, 안으로도 이 강이 흘렀다고 보고, 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이 어마어마하게 컸고요. 걷는데 어, 4일이 걸렸다그럽니다 4일. 그 다음에 별궁까지는 3일 정도가 걸렸고요. 그 정도까지 어, 엄청나게 멀었던 건걷기자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그요바에서부터니누웨까지가 900km입니다. 900km.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이건 뭐 이거 뭐냐면요. 어 요번에 그 요나가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BC 790년서부터 7 3 3년까지고 그 753년까지의 요 요나를 갖다 얘기하는데 요때는 뭐냐면 아 아나 아, 니라리 3세하고 디글랏 벨벨레스의 3세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여기번에도 이 나옵니다. 요나에서도. 요요요왕때요요요왕 요 때가 여기 요기, 여기 빨간 섬 쳤던 것그리고요 그다음에 그요 나머지 요 파란색들, 요 그린색 나왔던 것은 그때가 이제 비디 600 어, 63년서부터 612년까지 나왔던 것이 이제 그 나오면 나왔던 내용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사내립 어, 에塞尔하돈 아수르 어, 반입팔2세 정도가 여기서 이큰 영토를 차지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것습니다 자, 그 11기에 뭐냐면 이, 이 요나에 대해서 1 1기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1 1기와 14장 24절, 25절에서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 보시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아들, 여러밤, 여러밤 여로범 이세죠. 여러밤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종 가데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밤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게 뭐냐면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함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밑에 보면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여러 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한 걸 아시고 구원해주고 싶었는데, 해줄 수 마땅한 사람이 없었고, 여러 범을 통해서 구원해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한번 요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여기 보면 그 내려갔더니 올랐더라 내리 내리심에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서 일어나서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그게 뭔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아, 그 니느웨서 그를 향하여 외치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악독이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고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누에을갖다 가서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요나가 여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여기서 보면 여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싸가지고 배에 올랐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보면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자, 여기서 보면 이건 이런 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11개 13장에 14절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아라망 하시엘이 손과 그의 아들 베나데이손에 넘겨졌더니 아라망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여호와께서 여하께, 들으셨느니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라고 얘기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라망들이 여기 여기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북 이스라엘 을 결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람이었어요. 아람 아람이었는데 그날은 뭐냐면 여기 그 아수르는요 아람을 괴롭혔던데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곧바로 이스라엘 갔다가 괴롭히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니네웨를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무슨 얘기였냐면그 요나는 아람이 왕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나중에 보면 그 아수르가 우리를 더 괴롭힐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겁니다. 배를 탔는데 뭐예요? 여기서 요빠죠요빠 요파. 근데 요빠인데 뭐예요? 니누웨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 니누웨가 뭐냐면 550마일이면 한 900킬로가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요빠에서 어디로 가요? 다시 쓰러 가는 거예요. 다시 쓰여. 그게 뭐예요? 스페인이죠, 스페 거기는 어, 어, 어떻게 돼요? 이 2500마일이죠. 4000킬로가 되는 거예요. 4000킬로. 이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자 여호와께서 큰바람에그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여호와께서 어, 다시 쓰어가려고 아,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가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진 자 여기 보면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시적인 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학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큰 바람, 뭐큰 폭풍 같은 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든지라고 얘기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잠들었다는 것은 뭘 얘기할 거예요? 잠들었다는 것은요 잠들었다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에 관심이 없으면 인간적인 일에도 관심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음이, 믿은 사람 중에서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뭐예요? 무기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잠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자, 연나 1장 7절 12절을 보면 이 재앙에 누구로 막큰 폭풍, 큰 바람이 오고 막 이렇게 오니까 야, 이게 누구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생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제비뽑기를 하죠. 근데 보니까, 연화가 뽑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6절에서 보면 뭐냐면, 6절에서 보면, 그,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가서 이르되,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각자 신한테 전부 다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예요? 그래고 올라가갖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구예요? 연화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누구야? 어? 이생너너 너 때문에 그렇다면 넌 누구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여와를 경외하는 자미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뭐냐면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연기가 나를 바다,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러면 잔잔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큰 폭풍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가서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올랐더라 이게 뭐예요? 이거 내려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 그 다음에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더 이렇게 좀 가까워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이르대, 6절에 보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예요? 일어나다.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거죠. 올랐더라. 이런 것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요. 자,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나를 들어 바,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잠잔해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확 던져버려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뭐냐,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끝까지 뭐예요? 그, 요나를 던지지 않고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다가 바다가 점점 충용, 흉흉, 중용함으로 갚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육지로 가려고 했는데, 뭐예요? 요나를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무지하게,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은 뭐예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 사람이 참 선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무리가 여와께 부르죠 이르되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하느님 우리 저 터산 때문에 우리 죽지 않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주의 뜻대로 요나를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곧바로 광풍이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여와를 크게 두려워요 아까 있죠큰 물고기 큰 폭풍 그런 게 나왔다고 얘기하죠 크게 두려워요 여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도 불구하고 뭘 했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예요 서원까지 하고 하나님을경외하는 그런 입장이 됐다는 얘기죠 하느님 여와를 위해서 뭐예요 히브리 사람인 줄 알면, 저, 하면서도 뭐예요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이 만물의 왕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았다는 얘기죠 자,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배 속에 있는지라 자,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불 속에 떨어져 있는 걸갈것까지도다 예측하시고 어떻게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일 만에 부활 요거 습니다 요나장 2장 2장이 보면 자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 속에서 여와께 기도했다. 뭐예요? 깜깜한 곳에서 뭐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이제 다라 보는 거예요. 자 고난으로 말암면 여와께 불러 아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뭐예요? 주께서 음성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깊은 바다 속에서 가운데서 던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또 여기서 큰물 나왔죠. 그 다음에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내 다, 다내 위로 넘쳤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어저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분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고 그분이 주의를, 주, 주의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좀 떨어져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 좀더 이렇게 가까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가까웠다고,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까움이 조금, 좀 멀, 멀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싸우며 땅의 그 빗장까지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니 주께서 내 생명구동에서 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뭐예요? 내가 쫓겨나자마자 어떻게 요 주의 성전을 갔다가 가기를, 성전을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다의 깊은 산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죠. 렇바다밑 깊은 산까지 쫓아가갖고, 내려가고 이제 결국은 난 지옥이다, 수월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이 이땅 감옥에서 갇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정말 내가 마지막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까지 저는 하나님이 요 날, 이런 고통까지 허락을 하셨다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동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합니다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일어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라고 기록했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성을 삼기는 자들은 죽게 베푸신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잊어먹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 겁니다. 구서 보면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제사를 드리며 구원은 여와께서 석했나이다. 이렇 합니다. 자, 주께서 맹세하고 재물을 바치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인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모든 걸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 모든 구원은 여와께서 석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십절에 보면 요나를 육지의 토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지의 하느님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시켰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뒤에 까만 글씨를 보면, 자, 봐요. 자, 고난으로 말암면여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불을 짖었더니 자, 여기 표현을 수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월. 수월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지옥이거든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수월이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수의 깜깜하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 이 뭐냐면, 이게 여기서 나오세요. 자, 이 3일만에 부활이라는 것은 뭐라고 있냐면 이게 마태복에서 나오죠. 마태복에서 뭐냐면 자, 뭐라고 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8절에 보면, 마태복 12장 38절에 보면, 서기왕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표적을 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말씀하죠. 그랬더니, 39절에서 뭐냐면,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표적이 없는다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뭘까요? 요나가 밤나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나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돼요? 이이 동굴 속에 이 속에 들어가 있다가 시체적으로 들어가 있다가 3일만에 부활하시죠. 자 심판 때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시면 무슨 얘기예요? 니누의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국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2절에 보면 뭐예요? 남방왕 시바 여왕, 여왕이죠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건데 그게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까지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재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심판주로, 심판을 주로심판하소록 하루 같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자 뭐라고 되었 있습니까 자 요나 3장을 보면 자 보여요 여호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면 사는 얘기가 뭐냐면 이어나저큰성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뭐예요? 명령을 얘기하십니까 명령 야너 가서 선포해 라고 얘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는 얘기가 뭐예요? 3절에 저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업이라 자 뭐예요? 니누에는 그 안에 4일 동안 걸어야지만큼 큰 성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큰 성업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예요? 요나가 그 성업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뭐예요? 4일 동안 걸어야 될이거리에서딱 하루만 한 거예요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 들을 사람만 듣고 듣지 못한 사람 듣지 마라고 그러면서 일부러 어떻게 해요? 일부러 그것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할때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열한기하 1 8장 12절에서 보냐면 이렇게 자 뭐라고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하사, 하사엘이 베나다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엘리사한테 물어봤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울어, 울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 악을 내가 알미라. 노아 이 요나도 그것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기 싫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어디에 이스라엘 성에 다 불을 지른다는 얘기예요. 장정을 칼로 죽이고 군인들다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며 어린아이를 뺀부녀자들을 가리라 배를 가른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갖다가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니누에를 가서, 가서 이런 그 회개하라고 선포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 할 것을 하루밖에 안 했던 거예요 자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놀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리고 왕이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1번어 서준 게 이게 뭐냐면요 이게 회개의 3단계로 보면 됩니다 왕복을 벗고 굳은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게 그러니까 왕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벗고요. 내가 지구나 모든 것을 벗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웃음> 자, 자, 보자면, 저 7절에 보면요. 그, 3장 7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파에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것이 물도 마시지 말까라고 얘합니다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나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여기 이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지 말고 금식하라고 얘기하는 게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게 뭐냐면 사람들이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여기예요. 심서 하나님께 부리질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금식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웃음>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 회계의 회개, 3단계 모든 거 내려놓고 나의 직위 모든 거다 내려놓고 오로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와서 금식하고 일도 하지 말고 모든 거 하지 말고 금식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지어라 그러면 회계의 3단계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있어요? 문화세가 뜬 것들이에요 문화세가요 자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뭐예요? 돌이키시 그냥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돌이키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난 몰라. 그러기 서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제 요나는 이 사람도 회개하기 싫었다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왕이 딱 들어가갖고 그그그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시행해갖고 회개하기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고치갖고 멸망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십지않에서보여 하나님이 그들이 향한 것, 곧그 악한 데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항상 무시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이유가 뭐냐면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요나 뭐예요? 자 요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요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요? 니네 <웃음> 사람들이 회개를 했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다시 도망간 거예요. 어? 하나님이 이내가 크신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사랑이 많고 기다려주시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이게요. 바로요. 이게 거부 이유예요. 내가 왜 다시 들갔는지그 거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화가 원하 건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하나님 나 이제 이제 사고 싶지 않아요 죽는 도더나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나가 그래서 뭐냐면 그, 그 성업 동쪽에 가서 거기서 초막을짓고선그 성업이 무슨 일이라는지 한번 딱 보는 거예요 정말 회개가 있는지 쳐다보는 거예요 왜 망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여호와께서방농골 예비하사 또 여기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머리를 갖다 가리게 하신 거죠 요 앞에 보면 앞에 보면 그요 요 앞에 보면 그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이렇게 그가리게끔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근데 이제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늘이 지게 하며 그뭐가리게했으나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여 하심이었더라. 방농쿨로 크게 기뻐했더라. 그거 하나가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방농쿨을 뭐 벌레가 갈고 먹게끔 만들어 갖고 어떻게 됐어요? 벌레 가 죽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해가 연나의 머리를 조임에 연나가혼미하 스스로 죽길 거야. 다 죽겠어요. 더 죽겠어요. 막 이렇게 된 거겠죠. 죽는 것이 낫겠어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 하냐면 이거예요. 이방넝 굴러 말암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은 것이 아니야. 어? 대답하되 성내어 죽을 때까지 할, 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죠. 옳은 거예요, 그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 말라버린 이 박농필을 아껴거늘 네가 박농필에게 애정을 꽂고그 시들어가는 것에 화를 낸 것처럼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냐면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선민의식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냐면 난 이스라엘 민족이야. 난 선민의식이야. 선별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이방인들은 다 죽여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그 편협함을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목숨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나는 것이 이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나와요. 자이 베가란 사람이 자아라망르신하고 가갖고요. 아라망르신하고 이제 얘기해갖고 이제 여기요 요담한테 얘기해야 우리 같이 가갖고 저아수르를 한번 붙이자. 라고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요담이 뭐야? 아 싫어. 나 못해. 라고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베가가 누구예요? 에돔하고 블레셋하고 와갖고 어떻게요? 블레셋하고 그 골, 해, 해, 결탁을 해갖고, 자, 결탁을 해갖고, 누구냐면 아하스, 요다음에 아들 아하스에 갖다 치죠. 그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예요? 이, 치고, 치고 들어오니까 디그라필에서 삼세한테 구원을 요청하죠.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갖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물러치죠. 쳐버리죠. 근데 어떻게 돼요? 호세아가 그 아수르 정책, 오세아한테그 잘,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하고 결탁을 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살만했을 오세가 B.C. 722년 멸망을 시켜버리죠. 아까 아르은요요 요 이제 쭉 나와서 아살이 똥까지 쭉 나가면서 한번 612년 B.C. 612년에 그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죠. 자이 내용입니다. 자 보면 자. 그, 나음을 보겠습니다, 나음. 나음에서 한번 보면, 나음은 뭐냐면, 요나가 얘기한 지 150년 후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요 내용이. 자, 보면 뭐냐면, 니네에 대한 경고다. 나음의 묵시 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원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냐? 진노를 품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나음이라는 글자 자체는 위로와 연민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나는 비둘기거든요, 비둘기. 이스라엘 민족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둘기가 결국은 뭐예요? 요나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위로와 연민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나음이라는 것은. 그래갖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적대한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자, 여기서 보면 11개, 15장,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있습니다 아수르왕 불, 디글라 빌레세 3세인데 이게 뭐냐면 아수르왕이 그 땅을 치러왔다는얘기죠 그래서 무나헴이 온은천달란트를 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자 무나헴이 누가요? 자 요가요, 요가요. 무나헴 여기 무나헴 나오죠. 여기 무나헴, 문하엠. 무나헴한테 지금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와갖고성 디그라플라셀 그그 플라셀 삼세가 와갖고 하니까 어떻게 무나헴이 은 천달란트를 주면서 아 이제 좀더 도업 더, 저 조공을 바칠게 우리 힘들게 하지 말아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드라플라셀이 그 땅에서 머무지 않고 퇴각을 해버리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 티끌이 로다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산과 갈멜이 쇠하여 쇠하며 네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항상 뭐예요? 가는 곳이 있으면 오는 곳이 있으면 가는 곳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 능해 그 분노 앞에서 누가 능해 그의 진노를 감당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명령이죠. 자, 그다음에 보면 자. <웃음> 나오면 11장 7절에서 보면 여기 나옵니다. 활란 날에 산성이시라 피하는 자들이 아시느니라 물로 진멸하시고 흑암으로 쫓아내시고 온전히 멸하시느니지프라이 같은 것이 보저탈 것이 이것을 악을 꾀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도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질지리라고 했습니다자 여기 여기서 보면 7절에 뭐냐면 환란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나한테 피할 자들을, 알 나한테 피할 사람 알고 있다 누구예요? 여호와께서는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내가 구원해줄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대요? 그 다음에 물로 곳을 지멸, 홍수를 멸한다고 할 것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암흑으로 쫓아낼 것이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니? 되어볼게요. 자, 13절에 보면 자어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다시는 너희를 결롭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냐면 이제 내가 지금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여태는 악연을 끊어버리겠다. 그럼 사는 얘기가 뭐냐?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예요. 자, 내 이름으로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 이름으로 전파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뭐예요?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내 이름으로 이을 자손이 끊어질 것이다. 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네가 끝날 거, 이다네 대로 끝날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내가 이제 뭐예요? 자,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상 환경니까 너는 회개해도 난안될것 같아. 넌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는 쓸모가 없어.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잇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예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냐. 유다가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 악한 사람 모두 내가 없을 것이니까. 없을 테니까 다시는 너희를 괴롭힌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너희 유다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15절 앞절 보면 까만가시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스도입니다 자, 누가 보면 2장 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 자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졌으니곧 그리스도라 주신,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싸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누구예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것을 얘기하 겁니다. 자, 그러면 또한번 보자면 이세에서 6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이, 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었다.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십니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뭐예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보복의 날에 슬퍼한 자를 위조하는 사심이 됐다.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그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한 얘기예요. 자. 자, 다음 2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누구예요? 자, 파괴하는 자 누구예요? 아수르 파괴하려고 오는, 오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괴자들이 하느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지만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3절 아, 넘어가고요. 자, 4절에 보면 그 병거는 미친듯이 거리를 날, 저, 달리며 뭐예요? 대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게 번개가 떴다. 자, 병거가 뭐예요? 빠르게 왔다는 얘기죠. 그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가 존귀한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것이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준비를 한다. 무슨 얘기예요? 군인들이 왕족을 보호려고 손석같이 들어와서 방어태세를 취했다는 얘기죠. 이것이요. 자, 6절에 보면, 자, 봐요. 강들이 수문을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니라. 그런데 뭐요? 예 때가 늦었다.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허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같이 슬피 우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왕후가 시리아 왕후가 벌거벗고 간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그냥 끝장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녀들이 너무너무 화내서 울고 그런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자 2장 8절에서 보면 뭐가 돼 있습니까. 니누에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니누에는 옛날부터 연못, 같, 연못, 같, 연못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그 보면 연못처럼 삐삑 강이 둘러져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이 다 빠지고 빠져나가고 있다. 그 말라 버리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한테 야, 서시오, 서시오. 돌아오세요. 그랬더니 뭐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더라 얘기에요. 자, 은을 노력하 노략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거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가가 풍부합니다. 뭐야, 은과 금 것들이 끝없이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10절. "너네가 공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자, 너네가 황폐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13절에 보면 내병고들이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은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널칠 거야 그죠? 그리고 병고들은 모두 불살려버리고서 연기처럼 없애버릴 거고 내 부하들을 모두 칼로 다 죽일 것이야 내 젊은 사자들을 뭐예요? 내 부하들을 다 칼로 다 죽여버릴 것이다 내가 보낸 사신들은 목소리가 다신니가 갖고 있는 뭐예요? 사신들은 뭐예요?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냐라고 한건 뭐예요 사신들은 목소리가 다시 들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뭐예요 화에 있을 진저 피의성이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느냐도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채찍소리, 위밍소리 뭐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얘기하죠 주검에 큰 무대가 있고 무수한 시체가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시체를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여기 까지 여러 가지 설들이 많죠 이 마술의 능하고 미모가, 미모의 음료라고 있는데 음료는 저희가 뭐예요 음료는 우리가 큰성바빌론 바벨론이라고 하죠 그걸 갖다 뭐 교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하고 뭐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새는 뭐냐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뭐예요? 음료가 많은 음향을 함이라. 그가 그 음향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이라고점습니다이 사절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미혹하는 걸로, 미혹하는 걸로 매스컴이나 이런 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것이 미화됐고 그것이 잘됐다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결국은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한 걸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 환경을 보지 않고 지금, 지금의 지금 잣대를 갖고선 과거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하지만 지금에 있게 만든 과거가 과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이 지금 그 이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의 정권만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잘못되지 않았냐? 우리가 뭐가 잘하고 못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잘한 것 칭찬해주고 못한 것은 지적하더라도 모든 것을 갖다 다잘못했다고 얘기해버리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기준이 엄청 없어진다. 그럼 나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또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또 다시 뭐예요? 대통령은 또 감옥 가고, 또 감옥 가고, 계속 그게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되냐? 그것이 가장 기준이 돼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뭐예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죠? 위정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야, 당리당리 우리 당이 이번에 또 뭐예요? 많은 지표를 얻어야 되고, 또 어떻게 요 대통령을 내댄다.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된다면, 그 기준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번에서 모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밝아 벗은 것들을 나라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정에게 보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지소미아 폐기 되니까 전, 나라에서 어떤 거예요? 전 세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안 보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또 얘기가 뭐냐면 국가 유익이 국가 이익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 우리가 부역강에살라그러면 어떻게, 보냐? 어떻게 보냐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봐야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중국은요. 우리 옆에 있으면서 항상 뭐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명, 청, 뭐 원, 다 우리를 괴롭혔던 게 결국은 중국이었거든요 그럼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 괴롭힙니까? 일본이 우리 괴롭혔잖아요 러시아가 우리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우리 괴롭혔어요? 안 괴롭히지 않았어요 근데왜 우리가 왜 중로, 북중로로선을 가려고 그러는지 전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민족주의요? 민족주의 좋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부과하고 돈이 있어야지만 민족주의도 있는 거예요 왜 김정은이가 우리를 싫어합니까. 우리가 그 자본으로 흡수 통합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저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정권을 잡고 있는 위정자들 정말 잘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자, 육제를 보면 뭐예요.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더러운 것을 내게 던져갖고 내를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고 내 모습을 보고 비웃게 만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나라에서 보면 외국에 나가면 코리아 패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왜요? 왜냐면 북한의 대변인처럼 북한의 얘기만 자꾸 하니까 그 사람들도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유엔이 우선인데 그거 유엔에 대한 제재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왜냐면할 수가 없죠. 그 내용이 이내용이에절 5절, 4절, 5절, 6절이 바로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들 이것이. 자. 강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누에가 황폐해뒀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잘못되면 우리가 그 지소미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 제재가 있고 결국은 뭐요, 뭐 여러 가지 미국에서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해서 IMF가 온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황폐해된다는 얘기죠. 자팔 절에 보, 면 내가 어째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 어때요? 디 자,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자, 일강요 밑에 여기 노게 노아몬인데 이 노아몬이 뭐예요? 강줄기 있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강들 사이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고 바다가 방어벽이돼 바다 때문에 이 이것을 갖다 꾹꾹 그, 꿋을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구수가 뭐예요? 이디오파죠그 다음에 에굽은 이집트.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곧과 루빔, 룰빈, 루빈이 리비아에요, 뭐 리비아. 리비아들이 그들을 돕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뭐요? 예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서 매우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참 무슨 얘기예요? 이 시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예요 이거예요. 머리 자르고 혀를 뽑아버리고 이렇게 잔인했던가요? 다이 사람들이. 자, 11절을 보면 자 너도 빨리 도망가, 어 빨리 도망가 그러면서 12절에 뭐야 모든 산성, 모든 요새들이 자, 뭐예요? 먹는 자의 입에서 떨어진 것같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뭐예요? 자,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같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쉽게 뭐예요? 함락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장정들은 여인 같고, 성문들은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이 탔다. 장경들, 군인들은 뭐예요? 여자처럼 싸울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성문들은 뭐 열려져 있고, 빗장은 타갖고 없어져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14절에 보면, 애오사실 것을 대비하며, 산성들을 경고하게 하며, 벽돌감으로 추리하라. 뭐라고 얘기해요? 보수할 것 생각해라. 그래서, 물을 길어갖고, 물을 갖다 다시 채워놓고, 길러두고, 그 다음에 유세를 굳건히 하고, 진흙을 만나 성벽을 수리해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서 보면, 내가 배기를 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렇게 해도 내가 어떻게 해요? 불을 삼키는 것처럼 칼이 늘, 너를 배기를 니치가 먹는 것, 니치가 먹을 뻔인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배트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네 상인을 하늘, 하늘에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죠. 상인도 없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폭망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김, 저, 지금 이재용 그, 좀 회장을 갖다 어떻게 해요? 지금 요번에 다시 구속시킨다는 식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 완성시켰거든요. 우리가 그, 집행유예 했더니 집행유예가 잘못됐다. 구석시켜, 그런 식으로 파괴 환장시켰어요 내가 내상인 하늘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네 지가 날개를 펴서 나라가 안 갔지 어떻게 돼요? 경제는 폭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지소미아 상태, 그 다음에 파이, 파이트리스트에서 제어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나라가 뭐냐면 자존심이 중요하냐, 민족주의가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냐 이 그거예요 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내 방백은 매특이 같고 자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와 추운 날에는 울타리가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이 알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니치가 그식물들을다 뜯어먹어버리죠. 먹어버리죠. 그렇죠. 그거 먹어 치우듯이 불이 그곳에서 불을 너를 삼킬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칼이 너를 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망해버린다는 얘기죠. 아수르 왕이요. 내 목자가 되고 내 귀족은 누워쉬며내 박성은 산들에서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었다. 구심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9절에 보면 뭐예요.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화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해하였음이 아니더냐. 그거예요. 인광보란 얘기죠. 저는 뭐냐면, 콩나무인데 콩나무, 팥나무인데 팥나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적배청산이라고 모든 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잡아들이고, 재판하고, 죄를 갖다 얘기하고, 구속시키고, 이런 거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너희도 마찬가지, 내게 행패를 당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인광응보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뭐예요? 우리가 회계를 갖다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150년 전에 회계를 갖다 시켰죠. 회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예요? 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 하나님으로 돼서 사랑의 하나님의 150년 전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150년 후에 공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돌아보지 말아라. 네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네가 네가 행패를 방했기 때문에 네가 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저아 아,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 마태복음인데 이거 잘못됐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갈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잠깐 피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한 게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뭐예요? 더 나쁜 것들이 우리를 갖다 더 유혹하고 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안 좋으니까 처음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믿고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나갔다 들어왔다고서 해 우리가 고쳐지고 바뀌어진다고 생각 그런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항상 무슨 얘기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우리에게 하느님께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